고등학교를 올라가면, 뭐, 대수 파트, 기하 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계 파트가 있어. 그 통계 파트 중에 하나야.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막 그렇게 막 새로운 거, 좀 다른 거니까 좀잘 집중해서 들어줘봐. 자. 우리가 이런 거잖아. 우리 지금 일곱 명이 있거든 지금 일곱 명이 있는데 근형이 종현이 윤록이 선우 은혜 다희니 민지가 있어 자이 일곱 명의 몸무게를 측정해 봤더니 근형이가 43kg 종현이가 45kg, 윤록이가 35kg, 선우가 52kg, 은혜가 59kg, 다긴이 58kg, 민지가 32kg,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은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요렇게 있는 자료들을 우리는 이걸 자료라고 하면 그때 요런 하나하나를 별량이라 그래 잘 들리세요? 잘 들리면 고개만 끄덕여 그냥 네그냥이 들려 야너 집에 있는데 마스크는 왜 쓰는 거야? 어, 머를 보호하기 위해 생어지랄연병을 해라 이씨 입모양이 보여야 뭔가 말을 하거나 안하거나가 들릴거 아니야 마스크 내리고 근영이는 이어폰을 좀 껴주고 왜냐면 집에 있는 분들이 놀래요 제 목소리 들으면 종영이도 음, 마스크 내리고 마스크 내려 마스크를 내리라고 은혜 다행 은혜야 아니 마스크를 내리더니 카메라 각도는 왜 내리는데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어... 자, 우리가 근데 초등학교 때 이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흡사 학원에서 나랑 옆에 있으면서 한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돼 입모양으로 소리를 내서 알겠니? 그럼면네 하면서 대답을 하고 끄덕여야 학교에서 하는 온라인 클래스랑 다르지 피드백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 이거 알아듣고 있나 못 알아듣고 있나 그걸 내가 체크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자는 거야 잡것들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표로 만드는 건데 이걸 표로 만들려고 했더니 어떤 표를 만들었냐면 40kg대 미안. 30kg대, 40kg대, 50kg대 30kg대에는 32, 35 32, 35 40kg대에는 43, 45더 없지? 50kg대에는 52, 59, 58 이렇게 있다라고 나타내는 줄기와 입그림을 배웠어요. 중1 때 줄기와 입그림을 배웠어. 근데 이게 지금 7개니까 다른 별량이 7개니까 확인이 되게 편해. 근데 이게 7개가 아니라 7만 개면 눈에 편하겠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30에서 40 사이에 두명 있고 40에서 50 사이엔 2명 있고 50에서 60 사이엔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 7명이거든요. 라고 배운 게 도수 분포 표지 이거 다 중일 때 배웠어. 간략하게 나타내는 것까지 배웠어. 오케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로 조금만 넘어가서 선우야 선우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국어는 80점 수학은 90점 영어는 70점 이렇게 맞았대 그래서 선우한테 선우야 기말고사 어떻게 봤어? 중간고사 어떻게 봤어? 저는 국어는 80점이고요 수학은 90점이고요 영어는 7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하고 보통 뭘 얘기해? 평균이라고 어, 하는 중간고사의 가장 대표적인 값을 얘기하게 되지. 대표값을. 이세 개의 별량들을 별량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의 대표하는 값 대표값이라는 걸 오늘 배우는 거야. 근데 중간고사의 대표값으로는 우리가 뭘 사용했다고 보통? 평균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에는 평균이라는 게 있어. 대표값 중에 제일 잘 쓰는 애야.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 얘랑 얘랑 얘랑 다 뭐하니? 더하지. 그리고 나누기 몇 해? 하나 둘세 개니까 3으로 나누지.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별량들의 총합,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수로 나누는 거야. 별량의 수로 나누는 거. 야, 카메라에 니네 얼굴이 보이든 어쨌든 신경 쓰지 마. 옆친구 화면 안 보잖아. 내 얼굴만 보잖아, 지금 너희. 큰 신경 쓰지 말고, 어. 평균이란 이렇게 구한다. 그냥, 오케이. 어. 그런데 대표 값엔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종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 과학 100 탐구 100뭐다 100인데 한 과목을 밀렸어서 빵점이 나왔어 이거 밀렸었어 자 그럼 종현이는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과목의 평균을 500 나누기 6을 해서 82.5점 8 82 0 83.3점 나오겠다. 83.3점 그럼 지금 다백백백백백백0 100, 100, 100, 100, 100, 100 나오는 친구를 83.3점짜리 친구로 보기가 좀 애매해. 맞니? 나 맨날 어 펀치를 치면 맨날 백백백백 100, 100, 100, 100 나오는 친구가 한번 미들 잘못 미스 나왔고 0점이 나왔어.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80이야. 내 펀치력이 80인 거야?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나오니까 실수가 있었던 거야? 실수가 있었던거지 괜찮니? 지금 알아듣니? 지금처럼 별량의 극단적인 차이 극단적으로 별량의 차이가 생기면 평균을 쓰기 좀 그래서 중앙값이라는걸 사용해 무슨값? 중앙값 이 별량들을 크기순으로 나열해 그때 위치상 가운데값 여기지 세개세개의 3개, 가운데니까 여기 그럼 얘네들의 평균 즉 100을 중앙값으로 쓴다는거야 됐어 세번째가 이런거야 자 우리 지금 7명인데 좋아하는 음식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손들게요 짜장 좋아하시면 지금 손드세요 짜장 짜장 두표 나왔어 짬뽕 네 그럼 지금 이런거지 별량이 짜장 짜장 잠봉 잠봉 쓰기 힘들다 이렇게 나온거거든 그러면 별량이 짜장은 몇개냐면 두개고 잠봉이 다섯개잖아 그럼 다수결에 의해 누가 대표값일까? 잠봉 이런걸 최빈값이라 그래 무슨값? 최빈값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아이 자 다시 지우고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대표값은 세가지가 있어 첫번째 평균 두번째 중앙값 세번째 최빈값 자 평균은 가장 대표적인 여기서 기업, 대표값 중에 대표값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별량들을다 더한 별량의 총합을 별량들의 개수인 별량의 수로 나누는 것이야 그럼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냐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가운데 위치한 값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왜 쓰는 거야? 극단적 차이가 있을 때. 최빈 값은 가장 빈번한 값이야. 자 물어볼게요. 여기 봐봐. 1, 1, 1 최빈 값은 뭘까? 1이 3번 나왔지. 다른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최빈값이 아니야. 없는 거야 얘는. 이 경우는 최빈값이 없어. 1, 1, 2 누가 가장 빈번하게 나왔니? 1이지.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최빈값이 1이야. 1, 1, 2, 2, 3 누가 가장 빈번하게 나왔니? 1, 2가 두 번씩이라 얘는 최빈값이 1과 2야. 평균과 중앙값은 단 하나의 값이야. 반드시 존재하고 단 하나의 값이야.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최빈값 말고 중앙값을 얘기해봅시다. 1, 2, 3, 4, 5라고 나열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건 얘기 때문에 중앙값은 3입니다. 6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여기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을 낸다 했어요. 3.5가 중앙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별량이 홀수 개면 별량 중에 중앙값이 존재해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별량이 홀수개니까 줄을 세우면 가운데에 어떤 숫자가 분명히 있어. 그 녀석이 중앙값인 거야. 근데 별량이 짝수개면 어떤 두수 사이에 들어오는 거지. 두수 사이에. 그러면 그두 수의 평균이란 말이야. 운 좋으면 3, 3이면 평균이 3이라서 별량 중에 있기도 하지만 방금처럼 3, 4면 3.5축 별량 중에 없을 수도 있어. 막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책을 볼게요. 책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료 전체의 중심규모 하여튼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그 값을 대표값이라 한다. 평균은 자료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다. 중앙값은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다. 홀수 개이면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짝수 개이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다 오케이 그럼 가보자 개념 확인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모두 구하래 자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해야 돼12 15 25 25 나누기 별량이 5개니까 5 얘는 5가 평균이야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 3 3 4 7 8 가운데 있는 녀석 4 그래서 중앙값은 누구? 4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 누구야? 3 우리 다 마이크 한번 다 켜볼래? 잡음 좀 심한 가 한번 볼게요 마이크 좀다 켜놔보세요 다인이 마이크 다행히 멈춰있어 지금 잡음, 잡음이 다잡음 심해서 수업을 못듣겠다 손 지금 난 잡음이 심하다 없지? 그럼 마이크 키고 수업하자 대답도 하시면서 자 밑에 거 6개입니다 평균 구할게요 다더 할거야 28 39 57 73 84 를 나누기 6하면 14 평균이 얼마? 목소리가 안 들려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 11 11 12 16 16 18 그럼 가운데가 얘네 둘인데 가운데 평균값 더해서 나누기 2니까 14가 중앙값 아까 별량이 홀수개면 반드시 중앙값은 그 별량 안에 있고요. 별량이 짝수개면 없을 수 있다 했어요. 14 없지만 나올 수 있겠죠. 최빈값은 가장 빈번한 값들 11이 두개 2개, 16도 두개니까 최빈값은 11과 16두개가 됩니다. 천천히 할게요. 필수 예제 보세요. 이거 아까 줄기와 이 그림이지? 10명이 있는데 별량이 뭐먼거냐면 5, 6, 10 13, 13 17, 21 22, 24 28인거지 10의 자리 1의 자리니까 요걸가지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하래 해보자 평균은 다 더해야돼 11, 21 26 38 46 28 47 78 28 오우 좀더 해주면 안돼? 125 153 나누기 별량이 10개야 그럼 평균은 15.3 그럼 중앙값은 10개니까 다섯 개, 다섯 개 나눠서 얘네 둘의 평균이지. 그래서 중앙값은 15. 최빈값은 누가 가장 자주 나왔어요? 13. 자, 현재 시간. 4시 46분. 여기까지 풀어주시는데, 4시 48분. 까지. 화면 끄지 말고 풀어주세요. 다 풀면, 손들기 버튼 있어. 손들기 버튼을 눌러놔. 하셨죠? 다 했을거라 믿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풀면서 들으세요 뭐 평균 구하는거니까 136 210 50 260을 5로 나눠 52 중앙값과 최빈값, 최빈값은 누가 제일 많이 나와? 550이 최빈값이네.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누면 230, 235, 235, 250, 250, 250, 2 5 5셋 얘네요 중앙값은 250 조명이 다 말했어 근데 저거 230 아니? 어디? 이번에, 요즘 이번에 어세 번째 거2 4 0 아, 240이야? 아, 240이야? 250이 세번 그리고 255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구나 그럼 이렇게 하니까 중앙값 245네다 음. 되셨으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이따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최빈값 구하는 거고 2번 5명의 몸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평균이 49야 B의 몸무게를 나는 X라고 놓을 거야 평균은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나누기 5를 한 것이 49잖아 그럼 실제로 계산을 먼저 할게 X 더하기 81, 111, 192 나누기 5가 49야 즉 x 플러스 192는 245야 x는 53 이렇게 풀리겠지 자 내려가볼게 자 유제사전 봐봐봐 답을 쓰지마 너희가 직접 풀어야 돼 답을 쓰지마 최빈 값이 4라는 건 4가 두번 이상 나와야 될 텐데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A는 누구겠어? 야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그냥 대답해 알잖아 너희 알면서 막 모르는 척 하지 말자 우리 최빈 값이 4라는 건 4가 자주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4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A가 뭐여야 돼? 4여야지 이 상태에서 중앙값 구할 수 있잖아. 나열하고서 가운데값. 위으로 오케이, 이제. 연운의 반이야. 연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평균 중앙값 구하고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 일단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이라서, 어, 언제 다 돼. 135. 230. 303. 393. 493. 568. 660 1260 1200 1340 1340을 나누기 10이야 그럼 평균은 134거든 근데 생각해보자 별량을 가만히 봐봐봐 제일 작은 거랑 큰 거랑 따져보는데 이 600이 너무나 뛰어나게 크지 다 100이 안되는데 100 근처에 있는데 이 600은 너무나 튀잖아. 그치? 얘가 자료가 극단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극단적인 수야 얘가. 그러니까 솔직히 중앙값이 좀더 어울리는 게 답이야. 자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볼게. 제일 작은 녀석이 65. 그 다음 70. 그 다음 73. 75. 꼬맹이잖아. 숫자가 미안해. 존많은데 다 100미만 이런데 이 녀석만 보여. 600이잖아. 그럼 크기 순으로 나눠서 하나 10개니까 다섯 다섯 나눌 거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중앙값은 85 어떤 게더이 숫자의 대표값으로 어울린다? 85. 이유는 왜? 극단적인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장더 있나? 없네 자 일단 여기까지 유제 4까지 해주시는데 현재 시간 4시 53분이거든 4시 56분까지 줄게 자, 56분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다 하시는 듯하니까 첫번째, 최빈값을 구하래 자, 최빈값 여기 잘 봐봐 2, 4, 3, 5, 6이 얘네가 별량이 아니야 별량은 액션, 액션, 액션, 액션이 몇 개? 16개 SF 5개 코미디가 3개, 드라마가 4개, 공포가 2개인 거야 그래서 최빈값은 액션이지 주의해. 요 값들이 별량이 아니야. 이게 별량이지. 액션, 액션, 액션, 액션, 액션. 이렇게 있는 거라고. 아까 짜장 잠뽕처럼그 다음 밑에 주, 중앙 값은 1, 2, 4, 4, 5, 5, 8. 가운데 얘기 때문에 4가 될 거고요. 요거죠 아우 평균 구하 <웃음> 아, 구하신 분네뭐다 네, 구해보시는걸로 다음참 <웃음> 개념 익히기 진행을 해주시는데 오늘 덕풍중 몇시에 끝났어? 4시 4시에 끝났어요 오늘 제일 긴 날이지? 네나 시간표 봤거든 오늘이 7교시? 오늘 목요일 7교시 월수금이 월금이 6교시 수요일이 5교시 5교시면 그럼 몇시에 끝나? 지구우저조현이 어우, 목소리 어우너너좀 좋아. 그 라디오 한번 해볼래. <웃음> 어 목소리가 <웃음> 좋아. 윤노가 네? 지구 있을 수는 없잖아. 네? 아니야. 목소리 좋다고 조현이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에? 이거 하면은 깨잖아. <웃음> 네. 네 개념익히기 총. 다섯 문제인데 여기 뭐한 걸음 더가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섯 문제 푸시는데 현재 시각이 4시 58분. 5시 8분까지 드릴게요. 고고. 다하시면다 하시면 단톡방에 내가 파일 하나 보내 놨어. 그거 출력해 와도 돼. 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마이크는 다 음소거를 해놨고, 어, 다한것 같으니까 같이 채점해서 풀어볼게요. 틀리시면 다시 고쳐보시려야 되니까 답을 쓰진 마세요. 평균이 A, 평균 중앙값, 최빈값다 구하라는 거지. 다 더하라는 얘기야. 평균 일단 다 더해야 되니까, 24, 33, 38, 41, 49, 57, 63 9명이기 때문에 평균은 몇? 7 중앙값은 크기순으로 나열합니다. 3 5 6 6 8 8 8, 8 9 10 그럼 가운데는 얘기 때문에 중앙값은 8 최빈값은 8이 세번 나왔으니까 8다 더하시면 16 더하기 시 23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이게 3시간이 3명, 4시간이 4명, 5시간이 5명인 거야. 그러니까 3시간이 3명, 4시간은 4명, 5시간은 뭐 하는 거야? 5명, 6시간은 2명, 7시간이 1명. 그러니까 별량이 어떻게 있는 거야? 3, 3, 3, 4, 4, 4, 4, 5, 5, 5, 5, 5 6, 6, 2 7 이렇게 있는 거거든. 중앙값과 최빈값이야. 총 별량이 1 5 개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7번 뒤에서부터 7 번을 제외하면 5에 들어올 겁니다 중앙값은5 왜? 3 3 3 4 4 4 4 5 5 5 5 5 5 2 2 에이, 아니지 6 6 1 앞에 7개 뒤에 7개 때문에 가운데니까 5 최빈 값은 누가 가장 많이 나왔어? 5 그래서 5 0 0이오기 때문에 정답은 0이요. 3번 평균이 2.9해야 평균 어떻게 구할 건데 다 더해서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자 일단은 학생 수가 총 20명이니까 2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은 20이어야 해. 우리 이거 1이 2개 2가 x개 3이 9개 이런 거잖아. 1이 2개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별량의 총합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9 더하기 4 곱하기 y 더하기 5 곱하기 1 나누기 20이 평균이야 2.9 이쪽으로 갖고 올게 2 더하기 2x 더하기 27 더하기 4y 더하기 5는 곱해줘서 58이야 정리합시다. x 플러스 y는 12, 8이고요. 2x 플러스 4y는 32, 34 넘어오면 24입니다. 즉 x 플러스 2y는 나누기 2에서 12고 x 플러스 y는 8이니까 빼주면 y는 4, y가 4면 x도 얼마? 4. 이게 정답이네요. 이번 시험의 중앙값은 90점이야. 음, 평균은 90점 미만이야.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 평균이 쉬운 개념이니까 평균으로 가려면 92 더하기, 88 더하기, 85 더하기, X를 했더니 4로 나눈 값이 90 미만이야. 그럼 요거 계산 먼저 할게요. 180. 265 더하기 X는 360이기 때문에 X는 95점 미만이야. 그럼 이걸 크기 순으로 나열해볼게. 만약에 얘가 92점보다 크다면 85, 88, 92, X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앙값 하면 90점이잖아.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야. 즉 X가 될수 있는 값은 X는 92 이상이어야지. 92가 와도 되는 거니까. 92 이상, 95 미만. 92, 93, 94. 몇 개? 세 개. 나 이런 거 좋아해. 한 걸음 덜을 좋아하기보다 이런 거 좋아해.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특기, 특이 사항이 있었잖아. 평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값을 대신 사용했던 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때라고 했어. 극단적인 값. 1, 2, 3, 4, 100 극단적. 300된데 극단적. 나머지 극단적인 값들이 보이지 않아. 즉, 기억하고 비읍은 대표 값을 평균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중앙 값을 사용하는 게 낫다. 됐슈? 어렵나요? 별로 안 어렵죠? 자 다음장 넘어가서 오늘 두번째 이야기 산포도로 가봅니다 이거 보고 뭐 내가 좋아하는 청포도 얘기 이런거 생각하면 안돼 This is not 포도 This is not mountain This is not living 살아있는 포도도 아니고 뭐 죽은 포도 그런거 아니야 이게 흩어질 산 흩어질 산 분포포 그림도 또는 정도 흩어진 만큼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흩어진 정도 자 선생님 말 들어봐봐 대표값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대표값은 누가 어느 반이 더자 어느 반 점수가 높아? 이거야. 삼포도는 어느 반이 성적이 고르니 자 A반이 있는데, A반은 점수가 10점, 30점, 50점, 70점, 90점대가 있어.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50점이야. B반은 49점, 50점, 51점, 50점, 48.52점이야. B반도 평균은 50점이거든. A반과 B반 중에 어떤 반의 성적 차가 크니? 손가락으로 표현해주면 안 되니? 그치 A반이잖아. A반의 성적 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평균으로부터 막 너무 흩어져 있다 이거야 평균으로부터. 평균이라는 50이라는 선에 막 들쭉날쭉하게 있다는 거예요. 얘는 평균 50에 대부분 막 몰려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산포도를 크다고 얘기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산포도가 작다고 얘기해. 오케이. 자 산포도는 역시나 세 가지가 있는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산포도 여기 메모하도록 할게요. 이제. 산포도도 크게 세가지가 있어 편차, 편차란 별량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야. 즉, 다른 말로 평균보다야 평균보다 이 경우 평균이 50이잖아. 그럼 얘는 편차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2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 얘들아 생각해봐봐 생각해봐봐 평균이 뭐냐면 요렇게 넘치고 여긴 좀 부족하고 여긴 좀 이만큼 넘치고 이만큼 부족해 평균이 여기라는 거는 요걸 뚝대서 여기를 메워서 탁탁탁 메꿔지고 여길 메꿔서 요렇게 메워지고 얘가 없어져서 평평하게 균형을 이루는게 평균인데 즉 넘치는 거 모자란 것들을 편차라고 보는 거야. 평균을 뺀 거니까. 즉 여기는 플러스 편차. 편차가 플러스인 경우고 이런 것처럼. 여긴 편차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런 것처럼. 그럼 넘치는 걸 모자란 데 갖다 메우면 다 평평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 Always 0이야. 괜찮겠니? 잘 봐. 아까 몸무게를 대충 쟀는데 근영이가 37 저기 누구야? 은혜가 53 63 하자. 좀더 찌워라. 그리고 저기 뭐야? 종현이가 40 다인이가 뭐한 60. 민지가 55. 윤록이 45. 이렇게그한 명도 누구냐? 선우. 선우를 50으로 줄게. 그럼 이 7명의 총합이 350이어서 나누기 7을 하면 평균이 50이거든? 그럼 이 녀석은 편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3, 얘는 플러스 13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플러스 10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5, 얘는 0이 편차들을 다 더해도 항상 0이야 맞지? 자 근데 우리 이것들의 평균을 냈잖아 왜? 값이 많으니까 대표값이 필요해서 그럼 이 편차들도 많으니까 대표값이 필요해 편차의 대표값을 구하려고 편차의 평균을 구할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편차의 평균은 항상 얼마가 나올까?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은 의미가 없어서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을 내. 그것을 분산이라 그래.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실제로 벌어진 정도가 제곱으로 돼서 딱따블로 이렇게 벌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는 표준 편차라는 것까지 계산이 돼 표준 편차를 루트 분산이라고 해. 굉장히 고등학교 수학다운 걸 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가 훨씬 많고 개념이 굉장히 단단한 부분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갈게. 보장. 책에 나온 대로 산포도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산포도가 작을수록 모이고 흩어져 있을수록 커진다. 편차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편차란 별량 빼기 평균이다. 써놨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매우 중요하다 했다. 자 다음 별량의 편차를 각각 구하시고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평균을 구해야 한다. 평균 구하러 가겠습니다. 더하면 26 41 41에다가 24 더하면 얼마니? 75니? 65인가? 야좀 헷갈려. 빨리 더 해봐. 26, 41 54 65. 65 나누기 오니까 평균이 13이야. 별량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플러스 2. 이게 편차야. 자, 방금 내가 한 얘기 기억해봐. 편차도 여러 개기 때문에 편차의 대표값이 필요해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항상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스토리야. 자, 뒷장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갈게. 자, 분산이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이게 오늘 할 얘기의 전부야. 문제 보자.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x의 값을 구해보아라. 편차를 다 더한게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1 x 더하기 1이 0이야. 즉 x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균형이 괜찮니? 어. 평균이 2야. B의 잔여수는 편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편차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평균 2를 뺀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한 명이 된다. 민지 괜찮아요? 네. 자,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 아니라 개념 확인부터. 편차를 구하란 얘기야.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 돼. 32, 46, 62. 62에다가 18 더하면 80이냐? 그럼 평균은 얼마? 16이야 편차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0 플러스 2 그럼 편차 제곱의 합은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0 맞죠? 편차 제곱의 평균은 나누기 5니까 2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편차가 나왔어. 이 편차를 제곱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4 0 4 나누기 편차의 총합을 편차 제곱의 총합을 편차의 개수로 나눠줘야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이 나오지. 선호 하을듯 웃기고 있네. 자 다음 하균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평균이 10이야. 평균이 10 다음을 구하래. 자, 평균이 10이려면 다 더해서 6명이니까 나누기 6한게 10이어야 되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편차부터 구해볼게요. 0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여기는 모르지. 근데 이 편차의 총합이 0이려면 여기는 2여야 돼. 편차가. 편차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평균보다 2가 큰 거니까 12 X는 12 분산은 편차 제곱 0 4 1 9 0 4이 녀석의 평균 나누기 6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3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민지 은혜 괜찮으세요? 민지 알듯 네 고개를 끄덕일 때때 마침 딱 렉이 좀 생겨서 유형 앞에 여기 유형 1, 2랑 뒤에 유형 3, 4까지 4문제니까 네 각각 2분씩 8분들입니다 5시 25분이에요 6시, 5시 33분까지 고고 유죄 풀어 주십시오 고고입니다 이분 나와도 이분. 은가 없어졌다 자단맞쳐보겠습니다 음. 85쪽? 승운의반 이거죠 평균이 40일 때 편차가 이거면 평균보다 4가 작은 거니까 36이요. 평균보다 1이 크다는 얘기거든 이게. 평균보다 1이 커. 그럼 평균은 1 2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돼야 돼? 4. 평균보다 6이 작다는 얘기니까 6. 그래서 A 플러스 B는 10. 여기 누구나 할수 있어. 자신감 갖고 합시다. 다음 평균이 45야. C의 무게와 표준편차를 차례로 구하래. 일단은 편차의,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어서 여긴 마이너스 2여야 되죠. 그러면 평균보다 2가 작으니까 C의 무게는 43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편차를 제곱하죠 그리고 다 더합니다 그리고 다섯 개니까 5로 나눠야만 해요 40 44 53 102 5분의 102는 얼마야 이거 20.4 아닌가? 맞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20.4 쓰시면 돼요, 그냥. 자, 점수가 더 고르게 나타난 것. 봐봐, 얘는 57986, 68867. 누가 좀더 점수가 일정하고 고르냐면 B야 B 눈으로 보면 B야 근데 점수 표준편차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평균부터 구할게 12, 21, 29, 35 평균은 7 그럼 마이너스 2, 0, 2, 1, 마일 14, 22, 28, 35 평균 7 마일 1, 1, 1, 1 마일0 위에 거는 다 제곱해서 더해 10 나누기 2, 5 루트 5가 표준 편차 1111 4 나누기 2, 는2 루트 2가 표준 편차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흩어져 있어 즉 고르게 나타난 건산포도가 고르다 산포도가 작다를 얘기한다 오케이, 오늘 얘기 아시겠어요? 자, 개념익히이몇 문제입니까? 여섯 문제거든요? 12분, 15분 드릴게요. 5시 36분이거든? 5시 51분까지 풀어줄 건데, 나는 다 했어. 그 전에 다 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파일을 두개 보냈어. 카톡에다가. 파일을 두개 보냈거든? 그걸 출력해서 와도 돼. 미리 다 풀었으면 지금 시작합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세요. 선생님 저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럼 내가 그럴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싸라고. 뭐내집 아닌데 뭐 니네가 치우면 되지. 미안하다. 은혜 다 했어? 응 턱만 내고 있길래 몇, 문... 몇 문제 빼고 다 했어요 몇 문제를 왜 빼? 아마 3번하고 4번일 텐데 네 그거 그러니까 왜몇 문제를 왜 빼는 거야? 몇 문제도 해야지 잘 네, 하고 있는데 잘안돼가고자 우리 가봅시다 조금 빠르게 1번 평균이 거 어, 편차를 나타냈대.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와야 돼? 마이너스 6이 와야 돼?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되거든. 맞지? 어 그러면 금요일에 될치는 안타수는 평균이 심이니까 평균보다 6이 작다는 얘기니까 4개. 하얀인 6회 걸치다클이 편차, 편차야 그럼 여기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1 어, 1이어야 되네 1 그럼 편1 1 맞지? 이거. 어. 그럼 4 9, 1, 9, 0, 1다 더하면 24 6으로 나누면 4 표준 편차는 루트 4즉 2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3번하고 4번이 어려워 잘봐잘 잘 보고 정리해 평균이 7이기 때문에 현차들은 6, 10, x, y, 7이고 평균이 7이어서 마 1, 3, x-7, y-7,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첫번째 편차의 총합은 0이잖아. 이걸 다 더해봐. x 더하기 y 마이너스 12는 0이어야 돼. 즉 x 더하기 y는 얼마여야 돼? 12여야 돼. 맞죠? 그 다음 분산을 구하러 가야 돼. 두번째 분산값이 나와있기 때문에 편차를 제곱하지. 1 더하기 9 더하기 x-7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나누기 5개니까 5를 한게 3.8이야. 정계한다. 10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는 곱해져서 19.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14로 묶여서 x 플러스 y를 했는데 98 얘까지 하면 얼마야 108 플러스 108이 19가 돼야돼 근데 여기 이거 나와있잖아 얘가 10이야 그럼 이거 구해져 안구해져 이거? 구해지겠죠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 28에 168 플러스 108은19 마이너스 60 넘어가서 79가 정답 요게 첫번째야 그 다음 4번에 대해서 요거 4번 요거 중요 체크다 태놓고 이거 3, 이거 앞에 3번은 지금 푼 것처럼 풀수 밖에 없어 딱 이렇게 길어져 이거는 되게 길어지거든 근데 이건 요령이 있어 4번은 요령이 있어 고3 요령이 있어 고3거 요령 그건 조금 이따 줄테니까 쉬우니까 자 일단 해봅시다 이게 뜻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하고 나누기 4를 했더니 평균이 얼마냐면 5야 그럼 표준편차라는 것은 a 빼기 5 편차니까 더하기 b 빼기 5 제곱 더하기 c 빼기 5에 제곱 더하기 d 빼기 5 제곱 나누기 4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분산인데 이 녀석의 루트 씌운게 3이라는거잖아 됐어? 내가 미리 얘기 할게 얘는 평균이 답을 먼저 얘기할게 평균이 7이고 표준 편차는 3일거야. 내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이건 고3거야. 고등학까 3학년까지 끝을 보면 정말 쉽게 풀수 있는데 지금은 어렵게 풀거야. 자 이거에서 이제 정보를 얻어내자. A랑 B랑 C를 d 든 D를 다 더하면 20이란 얘기고 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9란 얘기고 양변에 이걸 곱하면 얘는 36이란 얘기 위에 걸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마이너스 10에 a더하기 b더하기 c더하기 d에다가 25가 4번이니까 100을 더하면 36이다 이 얘기고 얘가 20이기 때문에 200, 100, 마이너스 100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136이다라는 걸 알아. 얘하고 얘가 힌트야. 그리고서 저걸 푸는거야 자 풀러간다 파란색이다 이제 얘네의 평균 a 플러스 2 더하기 b 플러스 2 더하기 c 플러스 2 더하기 d 플러스 2 4개를 더하고 나누기 4를 해야되는데 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8 나누기 4란 말이야 이게 아까 얼마였냐면 5였어 이게 얼마야 2 7이 평균이야. 맞지?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야. 사실 좀 어려워. 어려운데 아씨 존나 어렵네 하면서 놓을 건 아니라는 거야. 할수 있어. 편차는 여기서 평균을 뺄 거니까 A-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B-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C-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D-5의 전체의 제곱을 나누기 4하고 루트를 씌우는 건데, 어?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구할 필요 없지. 그대로, 그대로지. 그대로 오겠지. 자, 선생님이 요령을 줄게. 봐. 이것들을 별량이라고 했어. 별량에다 지금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어떻게 했어? 2를 더했지. 다 똑같이 2를 더하면 평균도 더하기 2가 돼. 다 똑같이 일을 더하면 평균도 더하기 2가 된다. 다 똑같이 더하기만 했고 더하거나 빼기만 했다면 다 똑같이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뺐다면 똑같이 평균에도 똑같이 하면 돼. 표준편차는 변동없어. 분산도 변동없어. 곱하지 않았다면 나누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 안 나올 거고 그래서 고렇게 정리 부탁드리고 어 현재 시각이 5시 58분이거든 6시까지 약 2분 정도 정리하게 줄게요 요거 푼거 제가 푼 내용이랑 해서 3 4번 정리하게끔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5 6번 제가 풀이할 겁니다 자 6시 좋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어차피 녹화되니까 유튜브 업로드되면 어데스쌤이 문자줄거야 그 저장해서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아자 조금 더가보자고요 5번 요거 좀 치울게요 여기 있는거 자 평균이 8점으로 왔을때 평균이 더 고른지 보아라 평균이 8점이야 8점이야 8명이야 점이잖아 그럼 평균이 요 파란 선이야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돼있어 어이 파란색이 설탕이라 생각해보고 파란색이 가운데 있는 선이 설탕이라 생각해보고 양옆에 퍼져있는 이거를 개미라고 생각해봐. 어느게 더 개미들이 몰렸어. 설탕에. 손으로 표현을 해줄래? A가 더 몰렸을까? B가 더 몰렸을까? 설탕이 지금 A는 이렇게 있고 똑같이 B도 똑같이 있어. 설탕이. 근데 하나는 하나는 개미가 이렇게 있는거고 하나는 개미가 이렇게 있는거야. 극단적으로 보여줄게. 그럼 어떤게 개미가 더 몰렸어? A가 몰린거야. A가. 얘들아. 평균에 몰렸다라는거야. 평균선이 이 선이면 이게 이게 혈탕이면 이게 개미가 더 몰린거고 이건 들 몰린 거겠지만 이게 설탕이라고 설탕에 더 많은 개미들이 붙어있어야 되잖아 얘네는 개미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이쪽에 있는 개미들도 있는 거잖아 여기에 붙어야 돼 파란색에 즉이 가운데 있는 팔에 더 붙은 게 누구야 A는 이렇게 몰린 거고 B는 요렇게 몰린 거야. 잘 들어. 평균이 점이라서 가운데야. 점이니까. 얘가 평균인 거야. 그 파란 선에 이렇게 빨갛게 모인 거란 말이야. 빨갛게. 즉, 세로선이 있으면 요렇게 더 좁은 게 평균에 몰린거고 가로로 돼있으면 평평한게 더 몰린거야 그래서 얘는 A제품이 더 고르다야 모르겠으면 구하자고 편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근데 마이너스 2가 4개야 그럼 제곱하면 4 곱하기 4고 1이 6개니까 1 곱하기 6이고 0은 필요 없고 역시 1 곱하기 6 4 곱하기 4 이거를 30으로 나눌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인데 4가 5명이고 1이 6명이고 또 1, 6명, 4가 5명 이거를 30으로 나눌건데 이 숫자 안에 있는 숫자만 더해봐도 16, 16, 32에 12 더해서 44야 얘는 얘는 20, 20에다가 더 했으니까 52라고. 얘가 더 커. 산포도가 크면 흩어진 정도가 크다고. 고르다. 산포도가 작다. 평균에 몰린다. 평균에 요렇게고 평균에 이렇게지. 더 몰렸다고. 평균 쪽에. 다음, 평균이 가장 높은 반은 73점짜리 2반. 만족도가 가장 고르다. 고르다. 산포도가 작다. 산포도가 가장 작은 반, 3반. 됐죠? 예. 어 제가 보내드린 프린트를 출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지금 풀어주셔야 되는데 출력하는데 좀 걸릴라나? 어? 프린트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화면에 띄워서 푸셔요 네. 네 제가 지금 배달 갈수 없으니까 화면에 띄워서 푸시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아직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딴데 가지 말고 네. 다인 어디 갔어 다인나 아유 말잘 들어 그 출력은 출력을 숙제로 하시고 지금 여기 스텝 2를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일단은 오늘 한개총몇 페이지부터냐면 80어 82쪽부터 87쪽까지 82에서 87쪽까지 다시 복습 정리합니다 6시 16분까지 10분 드릴게요 먼저 정리부터 하시고 할게요 요거 다시 또 키워드릴게요 잘 이해가 안되는거 있으면 선생님 불러 나 항상 이거 카메라 근처에 있으니까 잘안 되는 거, 질문 있는 거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셔요. 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얼마나 심심해 보여 내가. 네 84쪽에 3번 넘었어요 이거요? 다시 화면 띄워, 어, 띄워드렸어요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네. 봐도 모르겠으면 다시 얘기해줘? 정리 웬만큼 다 하셨을거 거든요 자 이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제는 이 뒤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플러스 제가 프린트물 두개인데각 프린트는 합하면 120문제 정도 될거예요꽤 많아요 근데 쉬운 것만 넣었어. 쉬운 거 이렇게 쉬울 수 있나 하는 거 예를 좀 해주세요. 이거 다 하시고 대단하셔도 원 좋으니까 이거 먼저 숙제로 하겠습니다. 어, 출력 못하시면 화면으로 보시면서 푸셔도 되고요. 현재 시각이 6시 17분 6시 50분까지 개인별로 공부하시는 걸로 미션을 드립니다. 개인별로 공부합니다. 돌아다니지 않는 거고 6시 50분까지는 엉덩이 붙이고서 공부하는 거야. 돌아다니면 발목까지 부러뜨려 버릴 거야. 너무 잔인한가? 그러면 돌아다니면 뽀뽀할 거야. 됐지? 자 오늘 수고했고 영상은 유튜브 업로드 되고 나서 링크가 보내질 거예요. 그 영상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목요, 목요일 목요일 날또 4시 반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공부하시고 7시 50분에 공부 끝나면 카톡 보내야 돼. 그냥 나와도 돼요? 네, 6시 50